유럽 차량의 경우 붉은색 베이스의 냉각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차량에는 현대기아에서 사용하는 초록색 냉각수가 충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60도가 찍힐 만큼 원액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요 참고로 제조사에서는 이중규격 사용 시 냉각계통의 내부식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고 주요 부위의 누수와 이로 인한 엔진 손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내부식 성능을 위해서 원액과 증류수를 혼합해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작업방식은 간단합니다 기존 냉각수를 배출하고 플러그를 잠그고 진공상태에서 증류수를 보충한 다음 시동을 걸어 증류수가 잘 순환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또 배출하는 방식이죠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 문제는 그 과정이 매우 많고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색깔이 투명해졌으면 드레인 플러그를 최종 체결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아우디 규격에 맞는 냉각수를 충전합니다. 단순히 원액을 넣는 게 아닌 정확하게 계산된 용량의 증류수와 함께 주입해야죠. 진단기를 이용해 에어백이 작업을 진행하고요 비중기를 이용해 냉각수 비중을 확인합니다 약 마이너스 35도 정도 찍히네요 의도한 비중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배출된 냉각수의 모습입니다. 샘플링한 모습인데요. 우측으로 갈수록 점차 녹색이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5회차부터는 투명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가장 우측의 핑크색이 현재 차량에 충진된 냉각수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 확인 및 열관 상태에서 냉각수 레벨을 확인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아우디의 경우 냉각 기준 맥스 라인을 위치해야 하며 열관 시 맥스를 넘어가는 게 정상으로 지됩니다